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라운드입니다 이번에는 전에 박효신님 썰에 이어서 대한민국 대표 뮤지션 중에 한 분이시죠 노래에서 허어가 나올 때마다 술 마시는 게임까지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술에 취해 기절하게 만든 바로 장범준님에 대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효신님 같은 경우 제가 음악 녹음실에서 일할 때 뵀었고 범준님은 광고 녹음실에서 일할 때 뵀어요 여기에 좀큰 차이가 있다면 음악 녹음실 같은 경우는 저랑 가수분이랑 약간은 사적인 관계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조금은 깊은 관계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은 녹음 끝나고 그 연예인분들이 차는 그밴 같은 큰차 있잖아요. 뭐그 차로 박효신님 뭐 매니저분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거나 뭐 둘이서 시시콜콜한 이야기 예를 들면은 제가 노래 연습하다가 턱이 이쪽이 좀 아픈 거예요. 그래서 혹시 효신 씨도 이런 적이 있어요? 라고 물어봤더니 심지어는 턱이 아예 빠져가지고 병원에 간 적도 있다고 하는 뭐 그런 어쩌면은 완전 TMI스러운 이야기까지 나눌 정도예요. 뭐 쉽게 생각해서 일단은 음악 녹음실 쪽은 광고 쪽에 비해서 그 아티스트와 저처럼 엔지니 혹은 기사님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같이 보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광고 쪽에 비해서 많습니다. 아마 박효신님이랑 저랑 같이 보낸 시간도 대충만 계산해도 한 100시간 정도 될 거예요. 근데 광고 쪽은 끽케야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하고 갑니다. 그러니까 더더욱이 시쉬콜콜한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. 그리고 또 광고 쪽은 녹음할 때뭐 광고주분들이나 뭐 대행사분들 등등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이렇게 쭈그리처럼 박혀가지고 녹음만 딱 받아주고 하다 보니까 범주님이랑은 크게 막 얘기 나누고 할 기회는 없었죠 아무튼 일단 만났던 계기를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죠? 여기 어때? 라는 광고일을 제가 맡아서 하게 됐었고 올여름 혼자 때 둘이 어때? 어때? 이 노래 아시죠? 이 곡을 녹음하는 게 저의 일이었어요. 보통 연예인분들이 광고 녹음실에 오게 되면 광고주님들 같은 분들은 뭐 사인을 받거나 뭐 사진을 찍거나 하는 경우가 좀 빈번합니다. 심지어 예를 들면 은 그때 뭐 광인님 같은 경우는 아 빨리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쪽으로 오세요. 사인 찍어드립니다. 뭐 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근데 저는 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성격이 그런 건지 박혜신님이랑도 그렇게 오래 있었으면서 뭐 사인 받거나 사진 찍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사실 <웃음> 찍었... 그때 찍어도 때 대부분 뭐 박하사탕이나 뭐 망고 이런 걸 받기만 했지 아무튼 사진 찍고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뭐 찐팬이라 그런 건지 아무튼 전범주님이 오신다고 하시니까 와 이거 무조건 기타에 사인 각이다 싶어서 막 기타도 막세대를다 갖고 가야 되나 뭐 앨범도 다 가져가서 사인을 받을까 하다가 아 지금 조금 너무 조접스럽지 않나 싶어서 메인으로 쓰는 기타만 들고 가기로 합니다 A few moments later. 그리고 당일이 됐죠. 녹음 준비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, 녹음 시간이 한 30분? 1시간 정도? 더 남았는데, 벌써 정범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. 이게 사실 왜 놀랍냐면, 보통 뭐 촬영하고 오신다거나, 뭐 차가 막혔다거나 등등의 일로, 연예인분들이 대부분 좀 늦게 오시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은 딱 정시에 녹음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,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이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잘 없다 보니까, 오. 시간 약속까지 잘 지키시네? 역시 갑범준 하면서 이제 시작됐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이제 녹음 준비 후딱 끝내고 딱 기타 들고 바로 대기하시는 곳에 갔죠. 그래서 여기 범준님 시그니처 장소에 또 사인을 받았어요. 사실 여기 날짜가 좀 잘못되긴 했는데 아무튼 너무 좋더라고요. 그러고도 녹음 시간이 한 2, 30분 정도 남아서 다시 장소로 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범준님이 직접 갑자기 딱 오셔가지고 어 기사님도 혹시 커피한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. 그게 아직까지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연예인분들이 뭐 저처럼 뭐 엔지니어나 기사님들한테 대접 같은 걸한 경우였어요. 광고농실에서. 보통 사실 음악농실 같은 경우는 뭐 밥이나 뭐 커피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대접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걸 해주시는 편인데 아티스트 분들이 광고 쪽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? 오히려 광고주님들이 연예인분들한테 뭐 선물 같은 거 해주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지 그래서 와 이게 복권용금 가진분의 여유인가 싶기도 하면서 아 너무 감사하게 또 아메리카노를 사주셔가지고 제가 요, 지, 요쪽에 때먹은 빈컵을 고스란히 모셔놨는데 저희 부모님 버리셨네요 아무튼 그렇게 녹음이 시작됐고 노래를 딱 부르시는데 약간 좀 의아했어요 어, 이게, 이게 뭐지? 약간 뭐 이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? 왜냐면은 사실 뭐 보컬 스타일 자체가 뭐 박효진님처럼 뭐 스킬적으로라고 해야 되나? 엄청 대단한 뭔가 묘기 같은 느낌도 아니고 근데 너무 듣기 좋고 편안하고 계속 듣고 싶어지는? 그래서 또와 이게 또 다르게 이런 매력으로 사람을 와하게 만드는 힘이 있으시구나 하는 정말 제가 실제로 들었던 가수분들 중에 정말 손에 꼽히는 가수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사실 가끔은 광고주분들이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? 뭐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? 하는 경우가 좀 더러 있거든요. 뭐 너무 우울하게 들린다거나 등등등. 근데 그냥 그때는 와 너무 좋아요, 너무 좋아요 하고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. 네 여기까지가 오랜만에 얘기하는 녹음 썰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뿅 안녕.